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6강도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에 대한 어, 내용인데요. 어, 제2장은 그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다시피 제1절 유조선의 유료오염손해배상책임, 제2절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비, 분담금,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및 분담금, 제5절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5절 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규정의, 규정이 이건 26장부터 시작되는 강의입니다. 제5절 책임제한 절차에 대해서는 제32조에서부터 제42조까지 11개 조문으로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 특히 제41조에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 제42조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내용은 실제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32조 어,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의 규정은 제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제1항,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어, 제2항,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사건, 관로열고 이하 책임제한 사건이라 한다. 관로닫고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제3항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 사건으로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유료오염 배상 절차 규칙에서는 제1조 유료오염 손해배상사건 등의 관할 법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및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지방법원은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조문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장 제5절 어, 32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책임제한 절차는 관할, 이송, 대법원 규칙의 위임, 소송 절차 중지에 대한 특칙, 국제기금과의 관계에 대한 특칙, 추가기금과의 관계에 대한 특칙,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법 32조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소원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과 책임제한 절차 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였습니다. 어, 먼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과 근거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32조 제1항에서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유료오염소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영역 내에서 유료오염소해가 발생한 때는 당의 유료오염소해가 발생한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영역 및대한민국을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지조치에 관한 책임제한 사건으로서 법제 3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화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에 전속하는데 유료임손해배상사건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유오염 소음에는 어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그 관할 법원, 즉어 불법행위지가 발생한 곳의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되지는 않았지만은 어 우리나라 영역으로 그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이 영역 바깥 즉 그 영역과 베타직 경제 수익 바깥에서 방제 조치를 취했을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 공의 상이겠죠 공의 상에서 방제 어,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어, 관할 법원을 우리 그 민사 소송법에서 의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경우에는 어, 대법원 규칙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법원의 전속 관할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지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의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사건은 책임제한 채권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책임제한 사건은 유리오염손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동일한 사고에 의한 유리오염손해가 미치는 범위가 보통 지역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 책임협약이 손해발생국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한 이상 책임자한은 소위 제기가 이루어지는 최악국의 법원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기금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료염손해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때는 책임제한사건은 그 유료염손해가 발생한 지역즉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다만 동일한 사고로부터 유료염손해가 여러,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어떠한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것인지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유료염손해가 발생하는 한 당의 유료염 사고에 대해서 영역 외에서 손해방지 조치가 집행된 경우에도 관할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료임 손해의 발생지를 기초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33조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 중용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 법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료오염소원에 관한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을 직권으로 결정,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요.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 2조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재판의 이송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직권이송은 책임제한 사건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신청에 의해서 전속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그 법원이 당의 사건을 그 법원에 계속시키고 있는 것에 의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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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해 또는 지연의 발생이 상당한 정도 이상으로 확실하고, 또한 이송에 의해서 그 손해 또는 지연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어, 이러한 그 판단이 된다는 것은 유료오염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대다수의 유료오염 손해의 피해자인 제한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같은 반면 소수의 유료오염 손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기 하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자기의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책임 제한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사건을 이송해야 할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첫째, 전속관할권을 가진 다른 법원. 두번째, 제한채권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어, 통상 전속관할 법원과 일치하지만 피해의업구역이 다른 행정구역상에 있는 때에는 손해방지조치가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우등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동일한 사고로부터 발생한 선주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뭐 이러한 법원들 중에서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료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라는 것은 당해 사고의 결과 유료오염 손해 이외의 손해가 발생해 있고 당해 사건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상법상 선박소의자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한하지 않고 사고가 선박 충돌에 기한 것이고 유조선 내지 상대선박이 유료염 손해에 의한 채권도 포함한 전 채권에 대해서 책임제한을 신청하고 있는 법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법원에도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송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은 할수 없고 이송결정은 신청인에 대한 고지시에 확정이 됩니다. 이송결정의 효력은 이송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사건은 최초로부터 이송을 물은 법원에 계속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재판에 구속되고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제 34조 공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조 공탁명령 제 1항 법원은 제 32조 법제 32조 제 1항에 따른 책임자한 절차 개시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법제 8조에 따른 책임 한도에게 상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그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분의 어,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탁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 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4항 법제 34조 제3항에 따른 공탁 보증서에 관하여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법제 34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5개 어, 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은 책임자한 절차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공탁 명령, 공탁 금액의 산정과 공탁 명령의 송달, 현금 공탁에 대신한 공탁 보증서의 제출, 공탁 명령에 대한 즉시 항구에 대한 어, 규정입니다. 먼저 공탁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제한 법원은 법제 3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절차개시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제 8조에 따른 어, 책임한도액에 대한 공탁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공탁명령의 내용은 법제 8조의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과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또는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탁하라는 것입니다. 법제 34조 제1항에 상당하는 금전이라는 것은 공탁 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 즉 SDR에 대한 원화 표시 금액에 의하여 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공탁명령의 송달과 관련해서는 도번은 공탁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공탁명령은 신청일에 대하여 중단 효과를 수반하고 또 불복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탁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달하게 합니다. 이 법원은 공탁명령을 바라기 전에 절차 비용을, 절차의 비용을 비용의 연합을 이용하고 연합이 없는 때는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공탁기간은 14일을 넘지 않는 기간인데요. 14일을 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내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공탁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것을 신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공탁소는 공탁명령을 함에 있어서 공탁소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어, 책임자한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공탁소를 지정하는 것이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금전공탁의 원칙인데요. 공탁은 금전의 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제한 기금은 최종적으로는 제한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유타,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을 인정하면 환가를 요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많은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많은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환가하여 공탁하든가 이것을 담보로 하여 공탁보증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법제 34조 제3항은 공탁금을 현금 대신 공탁 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탁 보증서에 대해서는 선주 책임자한 절차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 공탁 보증서라는 것은 결국 보험계약이나 보장계약에 의해서 이 보험 책임보험사나 그 금융기관이 배당이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을 그 약속하는 공탁 그런 내용을 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2회의 제3자에 의한 공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공탁 한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과 그 신고가 이 기간 경과 이후라도 각하 결정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규정상 기간 경과 후인 것을 이유로 항상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실무에서는 기간경과 허위공탁도 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은 즉시 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35조, 34조 5조3 제5항은 제34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탁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불복신청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 제한채권자가 책임한도익이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공탁명령에서의 정하이점 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제한채권자의 항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책임한도이 너무 높다고 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조의 공탁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에 의하면 되고 선주 책임자 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절차 기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공탁명령에 대하여 신청인 2위의자 즉 제한채권자 수익채무자는 불복신청을 불복 할수 없습니다. 즉시 항고가 있으면 인사소송법 제448조가 준용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공탁명령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도 진행이 정지된다고 봅니다. 책임한도에게 산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한고심은 원심결정 중 공탁하여야 할 금전의 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공탁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다음은 제35조 국제기금의 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5조 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어, 여기에 따라서 유료오 배상 절차 규칙 제2조에서도 국제기금이 참가에 대해서 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항 법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법원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 1호 제1호, 책임제한 사건의 번호, 제2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 송달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제3호, 참가의 취지 및 이유. 자, 이 조문들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규정인데요. 각 채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을 상대로 책임협약 제구조에 따라 최약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국제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라 규정한 국제기금협약 제7조 사항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 국제기금의 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에서는 국제기금에 대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고할수 있도록 각 최악국이 국내법으로 절차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료용 손해의 피해자가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을 확정한 경우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제기금에 보상 청구를 할때 피해자가 국제기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두 개의 소송에서 손해액이 각각 달리 확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어떤 그 소송 제도 즉 소송 절차 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기금 협약의 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유류 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규정은 집단적 처리 절차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사항은 본래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과 개별적 피해자와의 개별적 소송에 국제기금이 참가할 권리를 확보할 목적이었지만 이 법률에서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신청에 의한 책임제한 절차에서 개별 소송과는 다른 집단적 처리 절차의 방식을 어,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 집단적 처리 절차 방식을 채택한 결과 어, 그 효과라고 볼수 있겠죠. 각 피해자의 손해액 채권액은 책임제한이 관련된 한그 절차 내에서 확정되는 것이 되고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초로 해서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피해자는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잔액에 대해서 어, 국제기금에 이를 청구하게 되는데, 다 이제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 다시 국제기금에 대해서, 음, 추가보상을 그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제기금, 책임자 기금이라는 것은 책임 협약에 의해서 어, 선박 소유자가 책임지는 이제 한도 우리 범위 내가 되겠고요.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 이제 국제기금에서 다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제한의 신청을 한 선박 소유자, 어, 보험자 등은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각 피해자의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총 손해배상액이 책임제한기금의 한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한기금으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액이 액이 손해의 총액이 한도액이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선박소유자는 자기가 집행한 손해방지조치비용이 엄격하게 사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는 확보하게 됩니다. 이 손해방지 비용은 다시 선박소유자도 책임자한 절차에 참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의 책임제한 절차라는 것은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고 어,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 이 법에 의해서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의 에 참가 권리를 에,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피해자로부터의 정부에 대해서 책임제한이 주장되고 어,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제기금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에, 결국 국제기금도 이 책임제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제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집단적 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통상 의 제한 채권자의 책임제한 절차에의 참가는 제한채권에 대해서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 참가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에만 참여하고 어, 배당을 했을 때 책임제한기금의 범위를 벗어났을때 자기가 어,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기에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함으로써 국제기금은 그 결과에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에 의 참가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되는데요. 유료염 손의 배상절차규칙 제2조는 법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참가신청서에는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 송달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자, 이상 어,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고 를 있는데요. 오늘 그 강의한 내용에서는 첫째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과 상법상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서로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사건의 이송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봅시다. 어, 세번째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에 따른 공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또 즉시항고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상 제 2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